ISTJ와 친해지거나 썸탈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친해지려고 말을 더걸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상대방이 현타를 느끼고 갑자기 마음이 식을 수 있습니다. 물론 둘다 마음의 문을 열고 급속도로 친해지면 좋겠지만 ISTJ는 인간관계에서도 마라톤 하듯이 페이스를 유지합니다. 성급하게 친해진 인맥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다라는 생각입니다. 시간이 좀 걸려도 ISTJ의 마음의 문이 열리길 기다려야 합니다. 여기서 카톡 등 SNS로 연락하는데 연락 밸런스가 안 맞을 땐 어떡할까요? Onul doshi chung hajushi y a s a g t i s t j y u i h o n i n shin g o h i s t j world membership 에게 시마 secret u n g sun b o n i e n asm r d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tsub n a d a r Uchuk Sandan Card Lul Klik Hakaid Hajuse Yor.